턱하고 아래턱의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어, 위턱하고 아래턱이 잘 붙을 동안에 위턱하고 아래턱의 어, 운동을 잠깐 동안 제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2주 동안 위턱하 아래턱을 이제 악간 고정이라고 해서 네네. 턱을 적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 그 뒤부터 이제 입 벌리는 연습을 오히려 시작하고 그래서 2주부터 4주까지는 죽을 먹고 부드러운 밥을 한 달째부터 먹으라고 하고요. 2주부터 말은 똑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로 가지, 가져야 하는 어 휴식 기간이 2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더 길면 길수록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은큰 일상생활에서 별로 불편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오래 안 걸릴 수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음 그러니까 뭐몇 달씩이나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겠고요. 네. 그보다는좀더 짧게 잡아도 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런 양악수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 현재 이제 의학이 전반적으로 어, 수술을 받는 사람의 편의를 많이 높여주는 쪽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무조건 교정을 한 1년 이상 하고 수술을 하고 마무리 교정을 하려면 전체 치료기간이 거의 3년 정도는 좋게 어, 걸린다고 네. 봤었는데 4년 5년 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네. 어, 선수술이 많이 발달돼서 수술 먼저 하고 교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은 그게 이제 수술 받는 사람의 편의를 어, 더 높여지기 위해서 의사들이 노력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어, 수술이 진행되는 부분은 생겼고요. 그게 뭐 의학의 발전이라는 부분이, 부분 연, 연관돼서 그래서 어, 그렇게 뭐 아주 회복기간 아주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전체 치료기간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짧아지고 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